3장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케이. 앞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I study English와 I study가 가지는 이 문장의 차이를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이 3장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동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의 위치와 동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그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말로 하면 자동사, 타동사라는 이제 문법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이런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둘이 과연 어떤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봤던 I, study I study English 그래서 I study 로 하면 주어 동사만 있는 거라서 자동사라고 했었고 I study English 는 타동사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run 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run 달린다죠 우리말로 그러면 앞에 주어만 있고 뒤에 동사만 있는 즉 동사 뒤에는 뭐가 따라오지 않는 I run은 달린다가 되고 I run my business 하면서 run 뒤에 my business를 넣으면 경영한다, 운영한다가 돼요. 그러면 달리는 거랑 운영하는 거랑 별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run에 아주 많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의 핵심 개념만 이해하면 될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단어, 특히 영어에서 동사를 접할 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동사, 한 동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리고 자동사일 때랑 타동사일 때랑 뜻이 달라진다고 라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 move라는 동사로 한번 볼게요. I moved, 나는 움직였다. 그리고 I moved a flower vase. 나는 꽃병을 움직였다 move 내가 움직였다 꽃병을 움직였다 같은 의미로 우리말로 하면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돼요 I moved는요 뒤에 뭐가 없으니까 주어가 움직여진 거고 I moved a flower v a s e 그러면 동사의 영향을 받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졌다 라는 거라서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뒤에 뭐가 안 오고 직접 움직이면 화살표가 여기 오고요.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동사에 영향을 받는 친구가 오면 이렇게 화살표를 뒤로 쓴 걸로 이렇게 구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무브라는 동사는 이렇게 뭐 자동사나 타동사나 뜻이 같아 보이죠. 그런데 다른 단어를 한번 볼게요. I stayed in Thailand. 나는 태국에 머물렀었어. I stayed my boat on the dock. 나는 보트를 선착장에다가 머무르게 했어. 좀 뭔가 어색하죠. 이때는 정박했어, 세워놨어 이런 단어로 바꿔 쓰죠. 다시 말하면 보시면요. stay는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가 오면 이 대상을 머무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뭔가 어색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세워놨다, 정박했다 이렇게 우리말이 바뀌는 거지 영어식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번역을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마치 다른 뜻, 여러 뜻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주어가 오고 스테이가 오면 머무르다이고 주어가 오고 스테이가 오고 뒤에 목적어 이 책에서는요. 나중에 following verb라는 좀 새로운 용어를 쓰긴 쓸 건데요. 목적어라는 말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쓰려고 이렇게 다른 용어를 꺼낸 거예요.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고 결국 뭐냐면 주어가 s t a y 하면 주어가 머무르는 건데 머무르게 하다라기보다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강하게 꼼짝 못하게 꽉 잡아놓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요. 이렇게 stay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실제 예문을 좀 볼게요 I stayed the fight between the two students 나는 뭔가 꽉 잡아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머물러 다르기 보다는 뭔가 더 세게 꽉 잡아 놓는 거예요 싸움을 그두 학생 간의 싸움을 꽉 잡아 놓으면 뭐예요 말렸다 멈추게 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I stayed the decision 그러면 그 결정을 모듬지게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밀었다라는 의미로 되는 거고 하나 더 I stayed the race 나는 그 레이스를 모듬지게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놨는데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까지도 확장이 돼서 그 레이스를 견뎌낸 거예요 그 레이스에서 떨어지지 않게 탈락하지 않게 꽉 잡고 있었으니까 견뎌냈다라는 우리말로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말 해석 차이인 거고 결국 영어식으로는 그냥 못 움직이게 꽉 잡아놨다를 이렇게 이 상황별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영어식으로는 스테이는 원래는 한 개념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거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말로 각자 해석하면 스테이는 머무르다, 정지하다, 방해하다, 보류하다 견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따로따로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서로 서로 연결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이 스테이를 공부하면요.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핵심적인 뜻 하나. 스테이는 못 움직이게 꽉 잡아놓는다. 그 핵심 개념 하나를 먼저 잡고 이해하면 이한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적용은 아무래도 원어민들이 계속 쓰다 보면 문화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는 완전 이해를 못하니까 차근차근 그때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핵심 개념을 알고 시작하면 충분히 쉽게 단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걸 또한번 정리하면 동사 뒤에는 그냥 영향을 받는 대상이 온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The car stopped. 그 차는 멈췄다. stop의 행위 주체가 주어가 되는 거고 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직접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He stopped the car. 그는 그 차를 멈췄다 하면 멈춰지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He studies. 그는 공부한다. 그냥 주어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고 He studies. Honey. 그러면 그는 꿀을 공부한다. 꿀은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생긴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뭘볼 거냐면요. Work. Work가 무슨 뜻일까요? 일하다 라는 우리말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엔 제 얼굴을 잠깐 보시면 돼요. Work. 일하다인데 공부하다는 study죠.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이 공부하다는 study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약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 공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머리를 써서 공부한다기 보다는 이 친구들은 손을 써서 주로 작업을 하죠. 이렇게 선을 긋거나, 뭐 이렇게 노래를 따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말로 하면 공부예요. play일까요? 맞을 수도 있는데 워크예요. k 어? 워크는 일 work. 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 말로 단어를 받아들이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워크의 뜻은 그냥 work. 뭔가 하는 행위,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다 워크라고 할수있는 거고, 스 work. 쓰면서 뭔가 하는데 머리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이 하는 행위는 study가 어울리지 않고 work가 더 어울리는 거죠. 즉 애쓰며 뭔가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일하다 일 수도 있고 공부하다 작동하다 움직이다 만들다 모든 이런 표현을 다쓸수 있는 거죠. 즉 핵심적인 의미는 그냥 애쓰면서 뭔가 하는 행위에 모두 work를 쓸수 있다. 이게 work의 한 가지 핵심적인 뜻인 거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